연애할 때 ISTJ는 대부분 말이 적고 조용한 타입에 속합니다. 물론 잔잔하게 흘러가는 연애도 좋지만 만약 커플 둘다 조용한 유형이면 연애를 오래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스파크가 튀고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투닥투닥해야 장기 연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STJ는 연애 상대가 자신을 웃겨주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는 근소한 차이로 한쪽을 골랐을 뿐이며 성향에 따른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h noodle doshi chung haju shi y a s a g a m s u h e b n a d a d u k dan. Je young san yul tong ha is tj wai yu i hon in shingo ha shi gil ghi one h a b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 shi mayan. Secret ye young san. Bon in dung fan ye young san. V log. ASMR dung. Total nega ji benefit yul n o o l e u l suit s u g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aeb haju se yo.